정신아 넌 어릴 때 많이 힘들었지? 근데 지금 괜찮단다 더 노력해봐 이렇게 말하고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한번 경찰 아빠 아들로 진짜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네요 네 어른 다정이방입니다 어린이 다정이방은 이미 끝났는데요 미래의 제가 되면 지금의 저한테 저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할 거예요 어. 3번 바꿔서 30회 51페이지 영신정력 여자 주공 1, 2 2? 자, 가자 아, 이이마이아진짜가져 어, 아, 그래. 아, 그래. 어, 몰랐어 갔 올게 어, 단정하요 어. 저는 서윤혁입니다 음. 음. 네. 네네 네. 여기도 무슨 약하 <웃음> 저는요 경찰의 아들 정훈 역을 맡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던데 아 실제로 김영호 배우하고는 사이가 좋아? 아주 좋습니다 많이 잘해주시죠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저잘 챙겨주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짱이에요 저는 감독도 하고 작가도 해서 멋있고 그래서 짱이에요 <웃음>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한번 경찰 아빠 아들로 진짜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네요. 조금 엄마한텐 미안한데 엄마보다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웃음> 부디 경찰 아빠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웃음> 오늘 무슨 촬영하는 거예요? 알면서 왜 물어봐? MBC 일일 드라마 밥이 되어라 음, 촬영 중이야. 28일부터 32일까지. 우리 형님 몇 번이나 출연하세요? 여섯 개 여섯 개? 아니 너무 가끔 나와서 <웃음> 좀 요새 자주 나와요 앞으로 자주 나와요? 네 자주 응. 나오고 있어요 아들 역할하는 그 친구가 다시 태어나면은 네. 형아 진짜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대 그 정도로 좋대 <웃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데 진짜 아들로 태어나고 싶대 다음 세상에서 진짜 네 안녕하세요 어.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하러 온지 1년째 이소윤이고요. 그리고 아역 이름은 이다정역입니다. 이거 네, 어른다정이방입니다. 어린이다정이방은 없어? 어린이다정이방은 이미 끝났는데요. 배우활동 해보니까 어때? 재밌어? 네, 처음에는 오디션만 붙었지. 탈락했거든요. 허! 힘들게 했는데 아쉽고 내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 계속 커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배우.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죠? 네. 용화 아저씨하고 많이 친해요? 경찰 아저씨요? 네, 친해요. 그럼 아까 경찰 아저씨가 막안아주고 그러던데 그 정도로 되게 친해? 네. 학교를 아주 조금만 다니고 2학년으로 바로 가서 가지고 촬영할 때 학교를 안갔는 때가 많았어요. 제 인형이랑 엄마, 지금 엄마가 돌아다니고 계세요. 여기 촬영장에 다른 친구들하고도 많이 친하게 지내요? 네. 어, 누구랑 제일 친해 영신이. 오빠와, 오빠와 같이 하자. 이리 와. <웃음>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자, 다정이 왔어요. <다중이오세요. 웃음> 안녕 선비님 <선배. 웃음> 일단 나가자. 안녕. 나한테 무슨 지 잘해줘서 감사하다. 오보기, 그 아직 자기의 재능을 다 발견하지 못세요 <웃음> <다. 웃음> 내가 볼때 얘는 천재야. 연기를 엄청 좋아. 기억력이 진짜 좋고. 김영호 배우님이야 <웃음> 노는 게 좋아? 드라마 촬영장에 오는 게 좋아? 촬영장에 오는 거예요 어. 영신이 촬영장에 오는 게 좋아? 나중에 영신이가 커서 엄청난 스타배우가 됐어. 네. 지금의 꼬마 영신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야? 영신아, 넌 어릴 때 많이 힘들었지? 응. 근데 지금 괜찮단다. 더 노력해봐. 딱 힘든 점은 없어요. 미래의 제가 되면 지금의 저한테 저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할 거예요. <웃음> 멋지죠. 요리는 라면에다 가물붓는거밖에 못하고 <웃음> 어, 여러 가지 있죠. 고기요. 고기? 고기. 맞지 않은데 다른 저를 경험해 볼수 있어서 좋아요. <웃음> <웃음> 와 대화가 주옥같다 그렇게 활발하진 않고 혼자 노는 걸좀좋아해 혼자 만들고 그림 그리고 종이 접고 그런 걸좋아해 오복이랑 반대예요 전 영신이가 조금 예쁘고 착한 것 같은데 저는 실제는 엄청 날리고 <웃음> 음, 혼자 노는 걸 싫어해요 그냥 뛰어노는걸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네 그냥 막 뛰어다니고 비눗방울 하고 난리 법석인 법석이니... 연기? 연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건 연기가 아니잖아. 실제로도 그렇잖아. 네, 그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나 빼고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들이안 돼요. 왜? 엄마 죽는다, 할머니 죽는다 했는데 습분 생생이 안 되고 세상 왜 이렇게 힘들까? 든 이러면 습분 생생인다고. <웃음> 음. <웃음> 그대본 속에 그 아이 생각을 생각해봐서 그거를 표현하고요. 메소드 연기? 응, 음, 그렇 메소드 연기. 아그 인물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네. 아홉 살인가 여자 살 때쯤 학원을 끊고 이제 오디션 들어오면 그거 하고 하고 했다가 지금 이제 캐스팅 된게 바비데어라이드 라마예요 음. 음. 아. 영신이랑 오해랑 가석이랑 그게 주인공이지. 영신이 네가 보기에 이 드라마에서 제일 연기 잘하는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해? 좀 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줘. 일단 정우연 그 어른 영신이 하는. 역할의 연기는 어떻게 네가 보기엔 어떤가? 음... 눈물 연기를 잘해요. 저는 막 못생기게 이렇게 오는데 정은 언니는 눈물 그냥 뚝 하고 예쁘게 떨어지니까 그걸 배우고 싶어요. 남자 배우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음... 없어요. 잘생긴 남자가 없어? <웃음> 네. 그러면 은 다른 배우 중에 어떤 남자 배우가 제일 좋은가요? 음... 강철 선배님이요. 나야. <웃음>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아주세요. 구독, 좋아요.